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코올 구장의 알코올 뭐 에터, 페놀 용도가 뭐냐 잠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용도가 일반적으로 여기 ch 3 o h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 메탄올입니다. 자 메탄올 그다음 CH3CH2OH 에탄올입니다. 여기에 지금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해 놨죠. 관용명입니다. 여러분,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그러지 마시고 끝에 올로 끝나면은 호적의 명명법입니다. 아유팩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법이다. 참고로 메 메칠알코올, 에칠알코올, 뭐 프로필알코올 이런 것들은 관용적으로 소원이름이다 그럼 자 지금 여기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고 관용명이 있는데 그럼 이 알코올은 이름을 아유팩 이름으로는 어떻게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알코올기 OH 알코올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알코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알코올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다가 알콜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한 분자당 한개 이상의 하이드록실기 다시 말해서 OH OH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알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1, 2, 에테인 다이올, 다이카면 두개 뜻입니다. 3개, 1, 2, 3, 프로페인 트라이올, 관용명으로 에틸렌 그리콜 혹은 그리세롤 이렇게 이름 부르는 물질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어디에, 용도 어디, 어디에 어디 쓰고 있느냐 보면은 이 원투에테인 다이올 에틸렌글리콜이라고는 하이 물질은요 주로 부동에게 많이 씁니다 부동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부동에게 쓰는 경우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이게 에틸렌글라이콜이요 맛이 단맛이나요 그래서 옛날에 식품에 섰는 경우가 있어요. 섭면 안 됩니다. 이안 돼요. 독성이 굉장히 상당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끓는점이 높아가지고 198도 끓는점이 높아가지고 부동액에 뭐 라디에이터에 쉽게 넣어도 끓어 넘지도 않고. 물하고 모든 비율로 잘 섞이고, 부식성도 없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용도도 여기 또 하나 나와 있잖아. 다른 응용어 수압 브레이크, 브레이크 액체로도 사용되고 있고, 뭐, 다크론과 같은 중합체 생산에도 사용된다. 그 다음, 그리세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세롤. 어디, 비누 제조할 때, 우리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지방산, 지방산과 그리세롤의 에스터 결합이 우리가 말하는 지방 기름 기름지방을 가수분해시키면 가수분해시켜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글리세롤과 가수분해시킬 때 거기에 NaOH나 KOH같은 염기성 물질과 반응을 시키면 가수분해되면서 글리세롤과 비누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언급이 될 거니까 자, 그때 보고 일단 비누 제조할 때 부산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합성도 가능합니다 프로페인으로부터 합성되는 합성도 될수 있는 그리세롤도 맛선 단맛을 나타냅니다 단맛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럽 형태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담배나 화장품 등의 보습제로도 이용되고. 그래서 화장품에 많이 쓰지요. 자, 그리세롤. 그 다음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자, 그리세롤을 이와 같이 질산하고 황산하고 황산으로 질산과 반응시키는데, 이제 황산을 총매로 씁니다. 자, 총매로 써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니트로 그리세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니트로 그리세린은요, 어디에? 폭, 폭약, 폭발물입니다. 자, 니트로 그리세린이 폭약인데, 이 폭약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이 터지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자, 터질 때 터져야 폭약이지. 그래서 자, 이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에, 취급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취급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뭘 이제 이용을 하냐 하면은. 자, 여기에 1866년에 누구가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아시겠어요? 니트로 그리세린을 규조토와 톱밥으로 섞어가지고 폭약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폭약 이름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많이 쓰고 있죠 이 다이나마이터 니트로그리세린입니다 이걸 규조토톱밥으로 섞어서 이제 화약, 폭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결국에 노벨이 매우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학문 분야에 상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노벨상이 만들어집니다. 노벨상이. 자, 그래서 노벨상이 지금 이제 물리, 사, 물리, 화학, 생리학, 의학, 뭐 생리의학입니다. 생리의학,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경제, 평화, 이렇게 지금 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노벨이 낸 상을 가지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주는 상은 물리화학 생리의학 물학상입니다. 나머지는요, 이 경제학상은 노벨 돈이 아니고 그 기금을 냈는 건 스웨덴이죠? 노벨, 노벨, 노벨의 상을 주어지는 그 스웨덴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치면은 한국은행, 자, 이 은행 이쪽 경제계에서 이상 하나 만들어 주라 이래 된 거예요. 자, 어찌 됐든지 노벨상을 받았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그리세린, 다이나마이트. 자, 다이너마이트가 왜 폭약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이라 그러는 것이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자, 니트로그리세린1 1몰 1몰이 1몰이 이제 폭발을 일으키고 나서는 폭발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 하면, N 되어 있는 거는 질소 가스로 N2 가스로 O2 산소 가스로그 다음 탄소는 CO2 가스로 수소는 물, 자, 이런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자, 니트로그리 세린 몇 그램이 일몰이 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이 니트로그리세린 1몰이 0.5L의 부피만 점유하는 만약에 4몰 니트로그리세린이 폭발을 일으켜 결과 생성물의 부피가 적어도 1만 배에서 2만 배로 팽창을 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마, 이만큼의 부피가 있던 것이 폭탄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만배 내지 2만 배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건 모두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STP라고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약자입니다. 표준상태 자, 표준 상태, 온도와 압력. 자, STP, 표준 상태, 그러면 0도시 1기압일 때 얘기입니다. 자, 0도시 1기압일 때, 물질 일몰이 기체로 바뀌면 22.4L의 부피로 팽창이 됩니다. 놀랍죠? 계산을 해보면 이 니트로그레이센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이런 부피가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그게 바로 폭탄이 되는 겁니다. 폭탄 원리 여기에 다 나왔어요. 놀랍죠? 노벨이 안 만들었으면 내가 만들 수도 있었을 수 있겠지. 그죠 폭약이 전쟁에만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평화적으로 사용될 때 많습니다. 어디 어디 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에터에 대해서 봅시다. 에터. 자, 여기 보시면 CH3, CH2O, CH2, CH3. 자, CH2, CH3, 에터. 에칠, 에칠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에칠 에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이에칠 에터. 어디에? 1846년 이후에 일반 마취제. 자, 뇌에 작용하는 약품이고, 고통에 대해서 무의식과 무감각하게 만드는, 자, 사용되던 다이에틸에터 현재는 다른 마취제로 대치되었지만은 마취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게이 에터는 유기합성과 천연화합물을 추출하는 용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식품 속에 지방 추출해낼 때이 다이에틸에터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용매로 사용이 돼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페놀입니다. 페놀. 자, 육각골이 벤젠링의 수소자리에 OH알코올기 하나 치환되어 있는 형태, 페놀입니다. 자, 이 페놀은 의학적으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의약품으로 페놀은 네 가지 가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첫째, 방부제, 살균제로 작용합니다. 그다음 국소마취제로도 작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부는 자극을 줍니다.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냅니다. 자, 페놀. 그렇기 때문에 페놀 취급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에서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관련 화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페놀의 방부성과 살균성 때문에 페놀은 비누, 뭐 탈취제, 살균 분무제, 연고, 응급용 분무제, 양치질약 함당 정제 및 근육 마사지제 등의 여러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약에 들어있는 거는 페놀링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물질은 다른 물질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포리페놀 화합물 그러면서 기능성 식품 얘기 많이 하죠 거기에 페놀링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페놀과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아니고, 페놀링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여러 가지 들수 있어요. 약품으로도 뭐 등등. 자, 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한번 보시고, 페놀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식품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항산화제. 항산화제. 항산화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산화를 억제 혹은 방지시켜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 얘기야. 항산화. 다시 말로 얘기하면은 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다 산화를 방지시킬 수 있다 얘기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화와 환원은 반대 성질이잖아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 부칠레이티드 하이드록시토로엔 약자로 BHT 자 물질 이물질입니다 자, 요 벤젠링의 알콜기 가지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페놀이고, 그렇죠. 페놀의 알콜기에 마주보는, 그러니까 1번 탄소면 2, 3, 4번의 메칠기가 결합되어 있는, 자, 이, 여기에 이제 타, 샤리, 부칠 그룹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로 BHT. 그 다음 여기는 BHA, 부칠레이티드 하이드록시 아니졸그래요자 여기는 메칠기지만 여기는 OCH3, 메톡식입니다. 메톡식이 자, 이 형태를 BHA, 이걸 BHT라고 그래요 어디에? 지방버터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지방산화방지제입니다. 식품에 사용됩니다. 아시겠어요? 들어보셨죠? BHT, BHA. 못 들어보셨으면은 뭐 버터, 마가린 종류 이런 거 기름 쪽에 한 보세요. 거기에 산화 방지제, 항산화제, 뭐 산화 억제제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페놀링을 가진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사진 현상 액. 자, 사진 현상 액에 뭐를 쓰냐면 이 물질입니다. 벤젠링에 알콜기 두개 가지고는 하이드록시키노린, 뭐 파라메칠, 아미노페놀, 뭐 이런 것들. 자, 페놀은 흑백 사진의 현상 액이다. 사진의 현, 사진을 현상할 때 페놀은 산화되고 은이온은 금속은으로 환원된다 다시 말해서 환원제입니다 남을 환원시켜주고 자신은 어떻게 된다? 자신은 산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합시다 산화제가 무엇이고 환원제가 무엇이냐 남을 산화시키면은 산화제고요. 남을 환원시키면 환원제입니다. 그럼 환원제라는 얘기는 남을 환원시켜 주고 자신은 어떻게 된다? 산화가 돼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같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반응에서 한 물질이 산화되면 반대편에 있는 물질은 환원이 되어있어요. 산, 염기 똑같아요. 한 물질이 산으로 작용하면 반대쪽에 있는 물질은 그 작은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하는 페놀이 산화방지제다 이 얘기는 남의, 남을 산화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환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환원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산화가 무엇이고 환원이 무엇이냐? 산화제가 무엇이고 환원제가 무엇이냐? 이거 자기 것으로 정리를 좀 하세요. 그 다음, 뭐,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 그는, 자,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여기도 물론 벤젠링의 OH 알콜기 가지고 있는 페놀, 뭐 이런 구조 속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자, 이거는요, 마약류입니다. 마리화나,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혹시 이거 마약 아니고 그냥 허용이 되어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이거. 중독 뭐랄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합법이라고 해서 쓰고 그러면 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 늪에 빠져, 빠져들게 돼요. 마약은 절대 손을 대지 마세요. 그 다음 알코올페놀을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합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그 방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자 탄소 탄소 이중 결합에 물을 갖다가 첨가시키면은 첨가 반응으로서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쉽죠. 그럼 다른 자이 반응을 역으로 돌리면 어때요? 알코올을 탈수시키면은 탈수 반응의 결과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나머지 무슨 친핵성, 치환 반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냥 넘길게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얘기해서는 도저히 큰 우리 식품과 관련해서 나중에 나중에는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을 이런 에 백그라운드 학문적 베이스는 좀 갖춰야 될 때는 그때는 조금 생각할 문제지만 지금은 넘길게. 다음 알코올 페놀의 OH 수상 알코올기 이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반응 그럼 내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까 왜 페놀기를 가졌던 포리페놀 화합물들이 어째서 산화 억제 산화방지 성질을 가질까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된다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쭉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SN1 SN2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SN1 반응과 SN2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예로서 자 보세요. 여기에 알코올기가 뭐로? HX 그래요. X는 여기에 뭐 HCL 염산 염산이 될수 있고 HBR이 될수 있고 HI 요도산 될 수도 있고 자 할로겐 X 표시를 일반적으로 할로겐 원소를 X 표시를 해서 냅니다. 자, 여기에서 HCL HBR HR 자, 이렇게 알코올 기와 알코올을 가졌는 물질과 반응을 시켰을 때 이와 같이 OH 알코올기가 이탈되고 여기에 크로라이드나 브롬 아이오다이드가 치환대에 들어가는 치환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이 치환 반응이 진행될 때 SN1,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SN2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탈되는 이탈기 들어오고 치환기 들어오고 이탈기 점차 이탈되어 나갑니다. 자, 이게 SN2 메커니즘 1단계 과정 그 다음 SN1 메커니즘은 SN1 메커니즘은 이탈기가 미리 이탈되고 나서 그 이후에 치환될 물질이 들어옵니다. 오, SN2가 그림이, SN2 그림이, 어, 자, 여러분, 교재안 나오, 여기는 안 나타나니까,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해를 좀 하세요. 그 다음, 자, 9.11. 알코올과 에터의 황유사체, 그러는 물질을 볼게요. 자, OH를 알코올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SH를 싸이올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티올 혹은 싸이올. 자. 알코올의 황 유사체를 티올 혹은 다른 말로 머캅탄. 멜르캅탄 아니고 뭐메캅탄 영어식 발음하면 머캅탄에 가까워요 자 멜캅탄, 머캅탄 혹은 티올 혹은 싸이올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SH입니다 SH 자 SH 여러분 황이, 황이 들어있는 물질들이요 황화물은 굉장히 강한 불쾌한 냄새를 일반적으로 띕니다 황화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하이드로전 설파이드 H2S입니다. 황화수소라고 이름 불러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달걀 삶아서 석을 동안 한번 둬보세요. 어떤 냄새 납니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죠? 그 냄새의 주성분입니다. 황화수소 그 다음 또이 CH3SH, 뭐 CH3, CH2SH, OH 알콜 대신의 사이올입니다. 이 물질들 냄새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경고용 냄새를 내도록 천연가스에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천연 가스가 냄새가 안 나잖아. 그럼 가스 누출되었는지안 되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경고용으로 물질을 갖다가 첨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양파 속에서 굉장히 좀 격한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이겁니다. 프로페인 사이올입니다. ch3, ch2, ch2sh, 싸이올기, 이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선한 양파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화물이 상당히 좀, 뭐랄까, 에? 격한 냄새를 풍긴다. 좀더 이제 예를 본다면은, 자, 이런 물질, 보세요. 스컹크에스컹크가 내는 아주 고약한 냄새, 주성분들이, 자, 이런 물질들입니다. 황,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자, 여기에 화학 무기로 사용되는 머스타드 가스가 바로 2 c h r 로에틸슬파이드라는이 물질입니다. 염소, ClCH2CH2S, 황. CH2, CH2CL, 2 c h l o o h s u l f i d e m u s t a 그 다음 우리가 마늘 냄새 나죠. 그 마늘 냄새가 바로 이겁니다. 아릴뭐카탄아릴뭐카탄 혹은 아릴설파이더 CH2 이중결합 CH, CH2SH입니다. 아릴, 머캅탄. 자, 이두 분자가, 두 분자가, 여러분, 시스테인 두 분자가, 시스테인 두 분자가, 슬퍼, 슬퍼 황 결합을 이루어가지고, 두 분자가 한 분자로 만들어지는 물질 만들어지잖아. 자, 마찬가지, 아릴 머캅탄, 아릴 슬파이드. 아리설파이더 마늘 냄새입니다 마늘 냄새 그 다음 여기 나오네 자 여기 시스테인입니다 자. 시스테인 두 분자가 두 분자가 이제 설파설파 설파 결합을 이루고 결합을 이루고 이루면 은 시스테인이 됩니다 시스테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시스테인이 산화되면은 시스테인이 되고, 시스테인이 환원이 되면은 시스테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머리 이렇게 퍼머, 빠, 빠, 퍼머 한다고 그러죠. 빠마 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자, 요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 걸 처음 이제 어디에 시스틴이 되어 있겠지, 그냥? 자, 시스틴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환원을 시켜가지고 자 이걸 풀어가지고 모양을 다르게 해서 다시 이렇게 산화시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환원을 이용을 해서 이 머리카락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폼한다는 게 이와 같이 산화환원제를 이용해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코올, 페놀, 에터 속에서 산화환원 자, 이런 것을 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코올, 페놀, 에터는 마치고